안녕하세요. 에일리네틀 부동산 복득 소장입니다. 이번에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현장을 다녀왔어요. 저와 함께 둘러볼게요.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대구동구 신암동 2 5 5 1 4외 218필지 일원에 지어지며 오피스텔동을 포함하여 총 14개동 1304세대,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, 조망 채광 통풍을 고려한 남양 중심으로 구성된 아파트예요 단지가 지어지는 곳길 건너편에는 하티마 병원이 크게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107동이 자리할 곳이에요. 조금 더 위에서 바라보니 아직은 저층부 밑작업을 하는 중인 듯 했어요. 동대구 화성파크드림은 내부구조로 59, 84, 101, 125 타입으로 다양하게 설계되어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에요.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형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하여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도보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였고 다채로운 나무와 꽃들이 있는 정원 아이들의 감수성 발달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터 웅장한 산세와 폭포의 절경을 표현한 석가산 등 다양한 힐링 공간과 단지 곳곳에 문화와 예술을 입힌 갤러리 테마 공원으로 국내 외 유명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설치하여 예술 산책로를 만들어 마치 조각공원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에요. 여기에 더해 입주민들의 건강과 침묵을 위한 피트니스, 실내 골프 연습장, 스터디룸, 맘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갖추어져 남녀노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주변 입지 환경도 매우 탁월한 곳에 위치해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. 앞서 보신 파티마 병원과 같이 반대편 길 건너편에는 자녀들이 안심통하기 가능한 덕성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. 또한 경북대학교와 신안공원을 낀 동부도서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이 갖추어져 있고, 중심 교통지 중 하나인 동대구로와 도보거리의 도시철도 1호선, 동대구역,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등이 위치해 있어 시내의 이동이 편리해요. 또한 동대구역과 함께 있는 백화점, 영화관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어져 생활이 편리하답니다. 여기에 단지의 앞, 엑스코선과 신암뉴타운 재정비 촉진기구 개발에 따른 대규모 주거타운 등 개발어제도 계획되어 있어요. 이상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. 자세한 문의 및더 다양한 매물은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대표 에일리니 부동산 053-953-1140번으로 연락주세요.